안녕하세요 마스터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마스터왕TV가 멤버십이 열렸다는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멤버십은요 총 3단계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련택경꾼 두 번째는 비갑택경꾼 그리고 세 번째는 예법택경꾼인데요 이각 단계마다 드리는 혜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결련택경 멤버십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댓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각택견인데요. 비각택견꾼부터 그동안에 유료로 풀려있던 마스터왕 택견 홈트 영상이 이제 비각택견꾼 멤버십만 볼수 있는 유료로 멤버십 기능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법택견꾼인데요. 네, 예법 택견꾼은 마스터왕 택견 홈트하고 그리고 주말에 하는 주말에 택견 라이브톡 두 가지 영상들을 다볼수 있는 어,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돈벌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멤버십 기능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후원금을 바탕으로 좀더그 멤버십 가입자들을 위한 좀더 디테일한 택견 기술 설명 그리고 좀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 있도록 제가 좀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터왕TV 멤버십이 열렸으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회원 전용 영상에서 택견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